할렐루야, 그의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다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춤추어 찬양하며, 편압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 인사마다 여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총몇 편으로 되어 있죠? 총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 그 150편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시편을 보면 총몇 권으로 돼있죠 다섯 권으로 돼있죠 자, 1권은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 41이죠. 1편에서 41편이 1권이죠. 자, 2를 기억하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1에서 41 2권은 42에서 72 자, 2를 기억하시면 되죠. 3권은 73에서 89편 이 9는 3의 배수죠. 자, 4권은 90에서 106 106이 4의 배수입니다. 5권은 107에서 150편 1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1에서 41 2권이 42에서 72 3권이 73에서 89 어, 4권이 90에서 106 5권이 107에서 150. 150 이제 다 외워졌죠? 자, 1권이 1에서 41 2권이 42에서 72 3권이 73에서 89 4권이 90에서 106 5권이 107에서 어, 150 어, 제가 방금 외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암기를 다 해놓으세요. 1권은 41편 2권은 31편 3권은 17편 4권은 17편 5권도 43편으로 되어 있죠 핵심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요 시작 호흡이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이 기간연대는 대략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정도까지 대략 청년경에 걸쳐서 만들어졌죠 자 모세는 빛이 몇 년경 인물이에요 우리가 대략 1500년경 인물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대략 BC 1000년경 바벨론은 바벨론 포로 이제 전후는 대략 BC 500년 다니엘이 BC 500년경 인물이죠. BC 1500년에서 BC 500년 사이 약 1000년간에 걸쳐서 시편을 쓰여졌습니다. 근데 1권과 2권과 3권과 4권과 5권이 각각 각각 좀 정말 흥미롭게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와 매칭이 됩니다. 정말 그성경의 오묘한 정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창조주와 인간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레위기는 예배와 성소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민수기는 인생순례를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말씀과 찬양을 다루고 있죠. 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권은, 1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에서 40일, 따라해보세요. 1에서 41. 1에서 41, 2권은 42에서 72, 42에서 72. 3권은 73에서 89, 73에서 89. 4권은 90에서 106,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50, 107에서 150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1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1에서 42눈 감고 하세요. 2권은 42에서 72예 좋습니다. 3권은 73에서 89 4권은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50, 150. 여러분 암기하셨죠?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1권을 보면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고요 지금 다윗이 짓지 않은, 않은 게 1, 2, 10, 33편만 다윗이 짓지 않았어요. 어디를 다윗이 안 지었다고요? 1, 2, 10, 33 외워보세요. 시작! 1, 2, 10, 33을 다윗이 안 지었어요. 여기가 지금 좀 뭐죠? 다윗이 지금 지금 지은 시편만 75편을 지었다고 하죠.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자, 이 시편을 저희가 1권을 여호와 시편이라고 해요. 자, 2권을 보면 자 42에서 49를 고라자선, 좀 고라자선이 이제 이렇게 짓고 나니 그 다음에 아삽, 아삽이 짓고 나서 51에서 65는 다윗이 다시, 다시 한번 힘을 썼죠. 66, 67은 다윗이 잠시 쉬었다가, 68, 70을 다윗이 다시 지었어요. 71은 미상이고, 72를 보면, 저희가, 그, 제가 아마 오늘 10편을 읽을 때, 킹제임스 버전을 좀 읽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NIV 버전이나 개혁개정 버전을 저희가 본다고 해도, 저희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도 개혁개정을 읽고, 개혁한글이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 제가 뭐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야만 우리가 뭐 구원을 받나? 저는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좀더그 맛소라 본문에 좀더 가깝게 좀 해석을 해서 저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좀 참조를 하고 오늘 주로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읽을 텐데요. 자 여기 10편 72편을 보면 이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치사 레가 스여있는 이건 문무스 유하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개혁개정을 보면 솔로몬이 저자처럼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 김제임스 버전이나 마소라 텍스트를 보니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적혀있고 맨 끝에 7 0장 20절에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났다. 끝났도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로 봐서 얘는 솔로몬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뭔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권에 가면 3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73에서 89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73에서 89죠. 73에서 8 4은 아사비 지역구 엘로움시편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84, 85, 87은 고라가지였어요. 86은 다윗이지였어요 88, 8 9편의 에스라인, 고라자선으로 좀 추정이 되죠. 자, 그리고 사곤에 가서는, 사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90에서 100. 106. 사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90. 90에서 106. 왜,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여러분. 자, 근데 90은, 9 0편은 누가 지었어요? 모세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죠. 다음에 91에서 9 0이은 안식일 찬송시고 93에서 99는 여호와 통치시 100에서 103은 감사, 다윗, 고난당하자 다윗 이렇게 저자이고 104에서 106은 할렐루야 1 할렐루야 2는 111에서 117 할렐루야 3은 146에서 150. 그리고 137편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지은 시편이죠. 다음에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 좀 시편이 이렇게 다섯 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도록 오늘 좀 노력을 해 봐요. 1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1에서 큰 소리로 시작. 1에서 41 2권은 42에서 72 3권은 73에서 106 73에서 89자 <웃음> 73에서 89죠 4권은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 0 오늘 좀 이것만이라도 좀 암기를 잘 해놓으세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시편이 지금 1권이 창세기 부분, 2권이 출애굽기 부분, 3권이 레이기 부분, 4권이 민수기 부분에 해당하고 5권이 신명기 부분에 좀 해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권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담겨 있는 게 시편 96편, 97편, 98편, 102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좀 익명이라고 되어있는데 1, 2, 10, 33이 익명으로 되어있죠. 1, 2 여기 지금 익명이 2가 빠져있네. 1, 2, 10, 33인데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앞 도적으로 시편을 많이 지었네요. 자, 힘든 일이 많으셨나봐요. 자, 아삽, 고라자선, 솔로몬헤만 예단,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익명도 꽤 많, 많습니다. 자, 보면, 시편 표제의 구분을 보면, 머림말로 해서 이렇게 미스모로, 쉬르, 마스길, 믹담, 테필라, 테일라, 에드, 시가연, 시로아, 마을론. 이렇게 나. 머릿말을 보면 이게 어떤, 어떤 그 시편,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악기나 연주 방식에 따라 이것도 적혀 있어요. 예를, 예를 들면, 람나, 체아의, 느기놋, 느히롯알라옷 스미닛, 기띠트마을랏 마을 안 안넛 이렇게 이, 악기나 연주 방식을 봐도 내용을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에베의식에 관계된 게 있죠. 성전 낙성가나 안식일의 찬, 찬송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죠. 10편 표제의 구분을 저희가 좀 봤고요. 편집의 과정은 이제 자 표제들을 보면 뭔가 편집과정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엘로임과 여호와 자그 다음에 시편은 다섯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기록 목적은 첫번째 보면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색의 응답이죠. 시편이 개인의 다양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며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을 있죠. 다음에세 번째는 신앙을 보존하고 전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시편 편집의 목적은 공적 예배식 찬양으로 불리어지는 것과 더불어 신앙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방정교회 수호사들은 매일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 시편 전체를 하루에 한 번씩 읍조리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미리 천국가서 우리가 할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미리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면 언제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주말 같은데 그냥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영어로 한번 시편을 하나님께 읽으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웃음>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 또아뢰는 시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잡아놓고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특별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편의 유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우리 과거에 우리 오경이나 역사서 행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서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기도 하죠 보면 크게 종류가 찬양시와 탄원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찬양시에는 찬양, 감사, 순례 시원, 제왕, 침, 지와 같은 종류가 있고 탄원시는 탄원시, 저주시, 감사시, 신뢰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그 시편을 다시 정리해보면 1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1편, 1권은 시작 1에서 41 2,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 됐습니다. 그럼 잘 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형을 보면 감사와 경배, 개인적 찬양, 개인적 비탄, 국가적 비탄, 왕, 취임, 시원의 노래, 참회, 저주, 메시아, 지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 도표는 잘 한번 기억을 좀 사진을 찍든지 해서 기억을 좀잘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저자에 대해서도 다 저자별,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종류로 찬양시, 개인 찬양시, 서술적 찬양시, 선포적 찬양시, 국가적 찬양시, 개인적 애가시의 어떤 그 형태를 좀 나타내는데 찬양시는 첫 번째 보면 찬양의로 분음과 찬양의 이유와 그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인적 찬양시를 보면 선언을 먼저 해요. 다음에 두 번째 서술을 하는데 문제를 회고하고 낱낱이 하리며 기도하고 구원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교훈으로 마칩니다. 소술적 찬양시는 먼저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다음에 하나님의 능한 행사를 요약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교훈이 내포되고 국가적이죠. 다음에 선포적 찬양시는 내가 하리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단 하나님의 특별 간섭을 말하고 하나님과 그의 행사 고백적이거나 혹은 증거이고 특별히 이건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애가시를 보면. 국가적 애도로서 어떤 기본적 구성을 하고 있고, 애도의, 애도는 세 부분을 가지죠 원수, 개인, 하나님. 저, 그리고 제와 저주의 기원적 고백인데, 이걸 또 많이 볼수 있어요. 자, 국가적 애가시는 먼저 서론적 간구 호교, 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적절한 애도와 신뢰를 고백하고, 강구와 동기, 왜 하는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찬양의 기원적 맹세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사실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이제, 제 병행법의 유형이 10편에 있는첫 번째 동의어법인데요. 동일한 사상을 반복해요. 그 다음에 대조법은, 대조에 의한 병행법, 이제 대, 반대된 걸 사용을 하고, 종합법은 어떤 사상 위에 세워져요. 완성, 비교, 이유 개념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점층법은, 동일 단어 이어 세우고 상징법은 직이 혹은 은유를 사용하는데 하나씩 봐볼까요? 10편 24편 1절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자 보면 자 10편 24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루하도다. 저 동의적, 동일한 사상이 반복되어 있죠? 땅하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 거기에 사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반복이 되어 있죠, 또 동일한 게.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다 누구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이러한 동의어법이 사용되고 있고, 다음에 대조법으로 대표적인 게시편 1편에서, 1편인데, 1편은 1편 6절인데, 여러분이 어 1절 시편 1절에서 6절을 어, 한 절씩 저랑 교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며그는 주의... 주의... 주의... 오직... 오직... 오직...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입사기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그러므로 아, 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대조적인 거죠. 1편6절을 보면 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악인들의 길은 그와 반대로 망한다고 나와있죠. 자, 이런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자, 자, 종합법인데 어떤 사상의 시편 2편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원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어떤 완성, 왕을 세웠음을 세웠음은 이제 또 어떤 완성을 의미하죠. 다음에 점층법을 보게습니 10편 29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자, 동일 단어 위에 세우는데, 10편 29편 1절을 보면,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죽게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죽게 돌리라. 이게 이제, 동일 단어 위에 이제 점층적으로 세우고 있죠. 죽게 돌리라고 하고 있고, 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죽게 돌리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10편 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의 내 혼도 그것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좀 은유를 사용했죠.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내혼이 주물을 갈망한다고 어떤 은유적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다고 요약할 수있는 이걸 모,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표제들을좀 정리해 봤는데요. 표제들은 이제, 다음 형태, 미즈몰, 쉴, 마스길, 믹담, 테필라하, 테힐라하, 시가연 이렇게. 이런 형태별, 다음 음악적 지시. 람만의, 람메, 람, 메나세야하, 네기넛 네일로스, 세미닛, 알라못, 마알랏, 셀라알, 아라못, 알, 하시, 세미닛, 기티트 이렇게 이제 그 음악적 지시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멜로디 지시나 성전에 안에, 안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로도 이제 그 구분해 볼수 있는데 성경 올라가는 알로트로 이렇게 하는데요. 매년 세 번의 절기가 뭐죠? 세 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를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장이세 절기 가 중요 절기죠. 이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에게 노래된 것을 추측이 돼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편에 이제 저희가 그 흥미로운 게 있는데, 흥미로운 건몇 가지를 같이 봐보죠. 보신 김에. 10편 120편을 한번 펴보세요. 자,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자, 10편 120편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계단을 올리, 올라가면서, 이, 지금, 이 찬송을 드려도 돼요. 한번, 제가 한편 읽고, 여러분이 한편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 펴셨어요. 요즘 성경 통독을 목적으로, 목청... <웃음> 죄송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120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용사의 예리한 화살들과 향나무의 숯불들이로다. 매색에 기거하며 계단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 도다. 한 번, 예. 121편 읽으세요. 큰 소리로. 내가 d p 를 향하여 u Consolidate.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리 you, I told you, I t o 이 d you, I told 는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가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나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너를 모정다사 모두 나를 면을 위하시면서 내 영혼을 모정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키면서 영혼처럼 모정하시리로 자, 122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했도다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무들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을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자들이 놓여 있음이니곧다윗집의 보자들이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정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읽어주세요. 을가을에서주의여의 124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 위로 넘쳐흘렀을 것이요, 그때 급류가 우리의 혼 위로 넘쳐흘렀으리이다. 우리를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이에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새가 사냥꾼들을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읽어주세요 오늘 126편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 들체는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읽어주세요. 여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먹음이, 먹음이,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를 가득한다는 복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을 못 받는 분인가 봐요. 128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들 안에생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내안에는내집 내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어,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정녕 내가 내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위에 화평을 보리라. 129편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같이 말을 지어다. 내가 어릴 때부터는 들이 여러 분 나를 괴롭혔다. 내가 어릴 때부터는 그들이 여러 분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가까운 자들이 내 등을 갈 자기의 사람들을 괴롭다 미워하시는 종은 다니면서 술을 끊으셨도다. 루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당하여물러갈지어다 그들은, 그들은 잘지붕의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을 자르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내는 자의 손과 묻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고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놈 너희를 죽건 하지 아니하느니라. 130편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지었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강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으소서 주여 주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죽게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라. 그가 이스라엘을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131편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와여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부러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하시오. 평온하게 하기를 네 평온하게 젖된 하시오. 아이가 그의 네 어머니 품에 하시오. 있음 같게 하느니 내 여성, 영혼이 저 하시오. 젖된 하시오.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2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죽게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을 하나님께 성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것처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보라 우리가 에브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들에 들어가서 그의 발판 위에서 경비하리라. 오 주에 일어나시어 주의 본능과 괴와 어, 함께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로 의로 원입게 하시며, 주의 성도들로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며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의 영혼토록 앉치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그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습니라 내가 시온에서 양식으로 풍족하게 복을 주며 음식으로 시온의 빈곤을 충족시키리라.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온입히리니 그녀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크게 외치리라. 거기서 내가 다윗의 불을 도산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위하여 한 등을 임명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입힐 것이나 그는 그의 면류관으로 찬란하게 하리라. 133편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보라, 현재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불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응. 이슬이 시온의산들을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영원속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자 134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주의 전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성소에서 너희 손들을 두고 주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자 제가 저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간 시아알로트를 어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한절 성경 한절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 말씀을 좀 많이 읽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3 5편은 주를 찬양하고 136편에 주께 감사하고 137편에 바벨론 강변에서 있었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시편에 표제들이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요. 자. 시편에 이런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탄원 시에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탄원 시, 공동체의 탄원 시 자. 보면은, 이제, 저희가, 탄원시의 구성을 보면 10편, 13편을 한번 펴보세요. 10편, 13편을 지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3편을 보면, 먼저 여호와를 불러요. 자, 여호와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불평과 탄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다음에 찬양의 맹세로 끝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거 보세요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려 하나이까 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오 주여 부른 다음에 불평과 탄원을 하죠 자 언제까지 내가 내 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진야하리이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오주 나의 하나님은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자지 않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자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로 신뢰하였사오니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다음에 찬양의 맹세로 끝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런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알고 좀 보면 우리가 나중에 기도문을 작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게 보시면 어떤 그 기도를 할때 어떤 격식을 갖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공중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주는게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바보시라는 거죠 좋은 이시이 됩니다 저희한테 감사하시는 이제 감사하는 일이겠죠 그, 감사시의 유형이 제가 정리를 했을 텐데, 10편, 30편을 한번 펴보세요. 30편을, 어, 자, 감사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보면 여기 보세요. 감사시 구성이, 감사의 이유, 찬양을 촉구하고, 다음에 탄식하고, 구원을 위한 기도와 응답과 감사로 끝났는데 1절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편 30편이요.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높이 차냐 주께서 나를 높이 드사 내 손으로 알고 나를 높이 구하시옵소서 내 손으로 알이다오주내 하나님이여 내가 쉽게 부르지지매 주께서 나를 붙이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품을 무덤에서끌어내시고 나를 계속해서 살게 와서 부담을 내려가지이야하셨나이다예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죠. 자그 다음에 찬양을 촉구하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노래하라 온의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과 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돌리치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어리로다. 찬양을 촉구하고 6절로 7절을 탄식인데 6절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사흥때 사흥때 얼굴을 내가 다음에 8절로 10절은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내가 죽게 강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다음에 팔그 다음에 1일1 2 절은 응답과 감사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며 나의 나의 되게 축복이요 나의 배움새를 벗기고 기쁨을 주로 띨+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않게 하구, 내 영광을 주를 처참하게 하시는 영원히 여하나야 하느니라. 내가 주의 영원히 걱정하기니다 아멘. 다음에 찬양시는 이제 보면 하나님의 광자식 능력을 찬양한대요. 서술적 찬양시와 선언적인 찬양시가 있어요. 서술적 찬양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선언적 찬양시는 저자가 당하는 그러니까 저자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저자의 응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좀 서술적 찬양시에는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졌다면 선언적 찬양시라는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찬양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8편을 펴 보실까요? 자, 보면 한번 여러분이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이 있는데 시편, 그 8편은 서술적 찬양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 우리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점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하라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하와 종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저자가 특별한 경험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서술적 차장시로 가야 됩니다. 선언적 차장시를 보면 저희가 시편 138편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차, 차이를 좀 아셔야 되니까요. 시편 138편 다윗이 이제 시인데 자 다윗이 이걸 보면 선언적 찬양시인데 138편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138편을 모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며 시들 앞에서 주님 찬양하십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념을 향하여 주님을 흥배하는데 주의 인자가 주의 진지로 이나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보다 더욱 하셨습니다 내가 부 날에 주께서 내게 한내 영혼의 기을 주어 나를 더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원도를 주께 복사할 것을 그들이 주의 이후에 그 주를 찬으하기이 그들이 여호와의 기를 울려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못 피해서도 나자를 보고 잘되시며 멀리서도 그만니다 내가 라도서하고주서서을돌시주 나를 시리이다여서 나를 이 주시리이다. 주시영원주로지못리 여기 이제 물론 주님의 일반적인 속성서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권한 중에 있던 지은 어떤 어 찬양시들은 선언적 찬양시로 봐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6월절 맥추절하면 오순절이죠.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 절기에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은 오순절이죠. 초막절은 장막절로 보시면 돼요. 이세 절기에 참여하게 이룩서 한번 올라오면서 부르는 시원의 노래인데 이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저하고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순례시가 있고 다음에 시온의 노래가 있어요. 시온의 노래의 예가 137편에 나와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 바벨론 강가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비탄에 잠겼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37편을 이제 보세요.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령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 버드나무들에걸었나니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한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오.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 잊는다면. 네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찬장에 붙게 하라 오 주여 예루살렘은 아래 예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카리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을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일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이 것도 예, 저희가 시원에 노래 한 부분입니다. 제왕 시가 나와 있는데요. 제왕 시는 이제 통찬 왕을 이제 노래하는 시예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통치를 노래하고 메시아를 노래하는 메시아 시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자 시편 98편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에 이 제왕신데 지금 여러분왜 제왕신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10편, 98편 다 읽어주세요. 시작! <놀람> <놀람>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저에게 베푸신 바 자신의 진율과 신비를 기억하셨으므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소다. 온땅이여 주께 즐거이 손치지어다큰거리를 내어 기뻐하며 찬양을 드림지어다. 화풀로 주께 노래하라 화포를 타고 신을 엄청하며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꽃의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손에 기지어다. 다와기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 자들을외칠지어다큰 물들은 치며 함께 하되주 앞에서 지니는그서땅하그분세하시며공평 심판하시리라. 그제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아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을 심판하실 거죠. 그리고 그가 세량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취임시가 있는데 취임시는 자 여호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특히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며 창조질서를 주관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98편도 취임시에 해당하고 99편도 어, 취임지에 사실 에 해당합니다. 찬양의 이제 권유가 여기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 자, 주께서 99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권유와 이유가 나오는데 보면,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주가 거룩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죠.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경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하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로 이제 여와의 호 통치가 나오고 9절에 이제 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비하라 이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99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시도 나옵니다 자 지혜실은 이제 그 예제를 보면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제 자만에 가까워요. 시편 121편을, 7편을 펴보세요. 아까 이제 성전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 127편에 이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1, 2절을 보면, 수고에도 하나님이 도우심 없으 허사다고 하죠? 허사다고 하고 있고, 3절, 5절은 자녀들로 얻는 유행이네. 자원과 유사합니다. 저주시, 어 무섭습니다. 이거. 탄원시에 속하죠. 저자가 하나님께 신뢰함을 고백하고 도중 곁들여서 그들을 향한 저주와 복수심을 노출합니다. 시편 58편 펴보세요. 자, 58편 보면 여기 보면 통치자를 향한 책망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악인을 향한 저주를 보세요. 3절 5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 거짓을 말하며 격길러 나가는 도다. 그들은 독의 뱀, 독,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 얘기를 막는 그 귀먹거리 독사 같나니 그것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마술이 결코 효력이 없도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보세요. 아기는 심판을 걸 요청해요. 오 하나님이여 그들 입속에 이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위를 부러뜨리이 그들로 계속 흐르는 물처럼 녹게 하시며 그가 화살들을 쏘려 활을 당길 때 그들로 부러지는 것 같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아기는 심판을 걸 요청하고 10절 11절을 보면 의인의 기쁨과 고백이 나오는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는 상이 있으니 진실로 땅에서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저주시 얘도 나와요. 참회시도 나와요. 자, 지금 10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죠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말해서 회개하는 걸 나타낸대요. 시편 51편을 펴보세요 자, 제가 1절 4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해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쓰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할때 순전하시리라 주께서 물론 용서해 주셨죠. 근데회계에는그 대가가 따르죠. 다윗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폐가 망신당했죠. 그렇죠. 다윗은 바세바 범죄 이후, 음란 범죄 이후에 그는 그의 사역은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회계에는 그만한 대가가 동반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중에 사탄이 탄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뢰시도 나오는데요. 신뢰시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시죠. 자 여기는 하나님의 신뢰에서 발전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편 27편을 여러분 지금 펴보세요. 시편 27편에 보면 1절에서 6절은 자 1절만 봐도 신뢰의 이유를 보았으며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27편 1절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못 쏘워하리요. 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티고는 알파벳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 자, 여기 뒷장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알파벳, 알파벳, 그러니까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었는데, 자, 보면,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잘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자, 히브리어 파파벳 한번 h 읽어볼거 I w i l 알레, a 김 t 달렛, 헤, I will say that. I will say t h a r 쉬 s h Shin, Shin, Tav. 자, 우리가 신하고 신은 한 글자로 봤을 때 총, 총 알파벳은 몇 글자죠? 22글자죠? 22개 알파벳에 각각의 알렙으로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8절, 베스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8절에서, 탑으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단어로 8절에서 총, 22 곱하기 8은 176이 나오죠. 176절로 1편 119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가장 긴, 그, 그, 뭐죠. 긴 어, 장이기도 하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모음보호까지 보면, 아 발음 나는 것들이 있죠. 카메츠나 파타, 이 발음 나는 히렉요드나 히레, 우 발음, 나는게 슈렉이나 키부츠 다음에 예 발음 나는게 뭐 체레요드나 체레 제레. 여기 체레가 점 두개 생략이 되어있네요점 두개 붙여야 되고요 세골요드 다음에 세골 다음에 오발음은 홀렘바브나 홀렘이 나오고 지금 여기 카메차가 똑같이 생겼는데 오발음 나는게는 카메차투비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러면 제가 잠시 시편 119편을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제가 말, 이 알파벳이에요. 우리나라 뭐 기어가면 기어가면 어떤 단어가 있죠? 뭐 가다는 하나님께 가다 뭐 니은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디귿하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이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절이 보면 알레브루시아가 아쉐에 아쉐에 해가지고 알레브루시아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몇 절까지 있죠? 8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배트로시아가 단어 다음에 베트로시아뭐 밤에 밤에 서 이렇게 베트로시아가 단어로 해가지고 쭉 찬양에서 또 8절, 총 16절까지 가죠. 다음에 긴멜이죠. 그 다음에 긴멜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다음에 여기는 개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쭉 가서 8절 다음에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쭉 8절도 하고 다음에 해로 시작하는 호레니 이렇게 헤로 시작한 단어로 8절까지 가서 쭉 이제 마지막까지 가볼까요 여러분 쭉 이렇게 알파벳 알파벳 첫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찬양하는 걸만들 이게 맴이죠 맴으로 시작한 단어를 위해서 8절 다음에 아인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가지 8절 만들고 폐로 시작한 단어를 해서 여덟 절 만들고 다음에 짜대로 시작한 단어로도 여덟 절 만들고 코프로 만드 시작한 단어로 여덟 절 만들고 신이나 쉰 어, 다음에 죄송합니다 래시로 시작한 단어로 여덟 절 만들고 신이나 쉰 역으로 신으로 만든 이제 여기가 이제 샤림이라는 단어같습니다 샤림이라는 단어로 해서 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테트로시름 테트로시름 시작하는 단어로 그 하나님을 찬양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죠? 해서 이제 176절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2 히브리 알파벳 단어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죠. 각 알파벳마다 8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을 만들어가지고 총1 1 0 176절로 해서까지, 이제 1편 119편에서는 총 176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송이죠? 전형적인 알파벳송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웃음> 네, 시편 119편을 여러분 좀 확인을 같이 했고요 다음에 할렐 시는 탈무드나 라삐문학에서 이제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형태인데요. 애구발렐과 대알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여기가 많이 중첩이 돼서 다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시편 1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래서 큰소리로? 41 시편 2권은 42에서 72 10편 3권은 7 3에서89자 근데 이제 보면 주제가 보면 여기는 보면 창세기하고 너무 유사해요. 2권은 최국기와 너무 유사한거예요 3권은 레이기와 너무 유사해요. 자 4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90에서, 90에서 106, 106 5권은 107에서 150, 사권을 보면 민수기와 너무 유사한 거예요. 5권을 보면 신명기와 너무 유사해서 자이 시편은 결국 모세옥형을 요약해 놓은 것 같기도 해요.